미국 긴축과 oh, yes.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. 이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연 7%대로 올라설 전망이다. Oh, yes. 미국 연방준비제도 FAT가 이번주 금리를 대폭 올리고 이를 반영해 국내 채권시장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돼 주담대 금리는 연 8%대까지 oh, yes.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. 14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연3 7 0 3로 전일 대비 0.024%포인트 상승했다. 시중은행이 고정금리 주담대 기준으로 삼는 금융채 AAA 등급 5년물 금리는 지난 13일 연3 9 9를 기록하며 2012년 4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. 국고채 금리와 금융채는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융채 금리가 연 4%대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.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3월 말년 3%를 돌파한 뒤 한동안 3% 중반대에 정체돼 있었다. 하반기부터는 금리 상승 요인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시장도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. 하지만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충격이 커지면서 13일 시장금리가 하루 만에 0.22%포인트 뛰며 순식간에 4% 선행 육박했다. 시중은행들은 금융채 5년물 금리 변동을 주담대 고정금리에 즉각 반영하는 탓에 주담대 시중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14일 우리은행의 우리아파트론 5년 고정금리는 연 5.20에서 6.88%를 기록했다. 14일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재차 상승한 것을 반영하는 15일 최고금리는 7%에 육박하고 16일에는 7%선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. 여기에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시중은행 주담대금리 연 8%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.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을 위해 주시하자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가상금리를 조정해 인위적으로 주담대금리를 낮춰왔다.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반복되며 금융채를 통한 자금 조달 비용과 주담대를 통한 이자익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자 가상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도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.